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공고생 인처입니다 이번에 깃불에서 스파게티 탑 챌린지가 열렸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구상해야 합니다 구상을 하다가 앞에 있는 탁자가 보였고 예전에 서랍이 있고 밑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탁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서랍이 있는 탁자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데 분명 스파게티 탑 쌓기 대회지만 페투친의 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페투친의 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작을 위해 세팅을 해주고 겉에 틀은 세겹네겹으로 중간은 두겹에서한겹으로 해서 문양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성 있고 예쁜 판이 두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두개의 판을 연결해서 육면체를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이 중간에 삼각형 만드는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옆부분도 튼튼하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위에 부분은 물건을 놓기 위해 면을 채워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둥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중간에 선반을 만들건데 물건을 놓을거기 때문에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줍니다 옆면은 튼튼한 모양이랑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면을 다 채운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쁘네요 서랍장을 만들다가 무늬가 이뻐서 찍어보았습니다 어예쁘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예쁜 서랍장 완성입니다 아니야, 심장홍이님 흔한 가구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탁... 탁자 하나만... 사... 살았어요.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이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탁자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드러스 구조로 튼튼하고 견고하지만 다양하면서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문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밑에 있는 받침대는 일부러 규칙성을 무너뜨리며 스테인드글라스의 느낌을 주면서 완벽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음을 표현했다니 원더풀! 웨이터? 어, 어? 저 웨이터 아닌데? 시끄러워! 이거 얼마야? 3 4 0 0원입니다 네, 고객님 치! 아름답다고 더럽게 비싸구만 결제해 줘. 감사합니다. 하. 하. 이 핵심 대본이. 어어어 어. 어, 어, 어. 히, 히, 히 예쁜 탁자 얻었다. <웃음> 요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왜 어른들이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의 예쁜 탁자는 3 2 2 k g 를 버텼습니다.